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8회 목요일 방송 관심그룹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제 수요일 날이죠. 어제 밤에 자료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정원에 유실수 과일나무를 좀심으려고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어제 밤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제 밤에 자료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관심 그룹은요. 어, 원래 수요일 날 로또용지 분석을 올려드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심 그룹은 롯또 아, 용기 분석을 약식으로 같이 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8회 유튜브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1일 날 월요일 대분류로 올려드렸고요. 어, 22일 화요일 날은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요일날은 어제 자료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은 관심그룹을 로또용지 분석을 약식으로 정리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필출 삼수 3수, 삼수를 올려드릴 계획이에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8의 관심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예요. 현재 5연멸 중입니다. 물론 이거는 8연멸, 9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 필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출할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구연별까지 간다 해도 그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기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상 수는 214, 28, 38입니다. 다음은 5궁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어, 현재 유견멸중이에요. 유견멸중이고 어, 어, 대상수는 5, 14, 23, 32, 41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어, 육락입니다. 육락은 현재 유견멸중인데 어, 대상수가 6수나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매주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뭐더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 대상수는 6, 10, 12, 14, 20, 42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어, 혹시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 내지는 다, 다 다음 주, 1, 2주 안에 어, 여기는 어, 출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어, 한번 어,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어, 이 끝입니다. 이 끝도 지금 유견별 어, 중이죠. 어, 대상수는 2 1 2 2 2 3 2 4 2이렇습니다이 어, 끝도 유견별이라 어, 서꼭 필수라는 건 아닌데, 어,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죠. 어, 그래서 어, 이것도 이번 주에 에, 뿐만이 아니고 나올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룹이죠. 자, 다음은 어, 이 우측 사선입니다. 이 우측 사선 중에서 18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6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수 있는, 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음, 이 18을 제거하고 6연멸 중인데요. 이건 1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한번 있었고 8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두번외에는다 그 6연멸 이내에서 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유력한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자사선, 좌측 사선입니다. 좌측 사선 중에서 44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오염멸중입니다. 대상수는 14, 20, 26, 32, 38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외에도 좀몇개 그룹이 더 있는데요. 어, 어제 수요일 날 자료를 못 올려드리는 바람에, 어, 여기 에 한꺼번에 이렇게 약식으로 올려드리니까요. 그래서, 어, 많이 올려드리면 오히려 어,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어, 여섯 그룹만 어, 이번주에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번주 어, 좋은 그룹, 아, 좋은 수잘 어, 찾으셔서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라고요 어, 내일은, 금요일날은, 어, 필출삼수 삼수 어, 어,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필출삼수클럽 자료도 참고하셔서 대박나시고요 어, 필출삼수클럽에 들어가시려면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 밑에 어, 필출삼수클럽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어,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자료를 어, 못 올려드린 점 어,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